아 어. 이런거 봤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줘야지 한판 이기고 딱 400점 찍고 쉬러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냥 모르는 거야 근데 장인이어버리네 칼리스 갑시다 <웃음> 경험치 먹긴 했거든 근데 스택이 벌써 5스택이네 뭘뭐 이렇게 열심히 친거야 여기 나이스 여기 아안 끌려버리네. 이랩 타이밍 조심하고. 올라프 카죠. 와 올라프 개 쎄겠다 저거. 막쎈게 느껴져. 화면으로. 그냥 먹으면서 큐. 가쉽고요 와. 어 판단 좋은데 잭스? 너무 잘 비키는데? 하지만 저도 만맞잖아요야 장인대전 제대로 지킨다 이거? 어? 잭스 판단 너무 좋은데? 아, 아 맞으면 안되는데 이게 맞네요 그러면 즐겨올 당할 텐데 더블 빠져서 즐겨 안 들어올 테고. 까비. 민현 너무 잘 먹었어요. 어, 어 제트 잘해. 배 타고 올것 같은데? 갔다탈타고올 거예요. 뻔했죠? 좀. 어, 진짜 라인좀 살벌하네. 아, 나 근데 잭스가 클레드 이기는 거말안 했어. W 말고 2선 말 하는 거야. 그럼 잭스가 이기지 않을까? 좋요 Q. 아, 버그. 안돼 블 맞으면 안돼요 와 이거 벽에 살짝 붙어서 피하나? 대단하네 이거 진짜 대장입니다대장 입니다. 아, 이런 라인 망했는데. 아나 이런 라인 망하는데 진짜. 아씨, 잠할 뻔했다. 진짜 날카롭게 들어왔는데 와드를 계속 라인 전에 빼니까 시야볼 와드가 없죠. 영양먹고 사실 방송을 켜가지고 <웃음> 이거 하나 깠거든 오늘 <웃음> 너무 졸려서 이거 안까면 너무 똥살 것 같아가지고 깠거든요 그랬더니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 알지? 방금 약간 꿀팁 이야기하자면 부시로 들어가면은 잭스가 스턴을 놓아도 평타를 못치거든? 시야가 안보여서? 그래서 저거 돌릴때는 부시에 들어가주면 좋아요좀 그게 굳이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 어잘 피하네 6렙 원래 근데 형들도 알잖아 내가 커피 까면은 프로도 다 패는 거 근데 저 잭스도 되게 잘해 진짜 섣불리 나가면은 좀 망할 것 같아요 포스 하나 빠진 거좀 마음 아프긴 하다 이들 건더 하나뿐이지. 어,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융, 이거 궁이랑 저만 올 때까지는 까불지 말죠. 질것 같아. 싸우면. 도 만만하게 볼쌍대 아니라서. 여기 이 정도. 괜히 큐만 날렸네. 한파 낮출라고. 적당히 하세요. 아싸, 가도또 뺐다. 너허 먹고 가죠 민신 가면 정글도 올라프니까 좀 좋지 않을까? 약간 나민신 가고 싶다 이판 생각보다 근데 민현 별로 못봤긴 했어 나이스 되나? 나이스 근데 우리가 약간 초반 쇼부 조합이라서 상대도 만만치 않긴 한데 우리가 더 심해 우리 시간가면은 힘 빠지는 챔프가 한두 개가 아니야 다 그냥 다힘 빠져요 다 그래서 여기 잘 걸었죠 쇼플 한번 더 돌리고 아. 다음 좋았고. 살벌 오버 아니냐고요?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근데 내가 영양 먹고 키면은 다행입니다 제가. 그날이 오늘이야. 오늘이야. 이제 이런 내일 어느 정도 이게 근데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 내일 갑자기 폼 떡락해요. 이거 아는 아는 형들은 알 거야. 이러고 나면은 다음날 그냥 폼떡락해요 1스택 덩을 죽지 않나? 저, 저. 저 탐식 때문에 저게 이속이 잡히네 바다용 나이스다 이거, 괜히 포탑방패 하나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견제만 하고, 정글 들어갑시다. 160원, 욕심부리다가 괜히 두들겨 맞기보단. 하나를 넣어주는 게. 아, 못 봤다. 아니, 왜. 공 있잖아. 아, 왜안 와? 2대2잖아, 어차피. 이거 탈리아만 밀어줘도 블라프한테 나 대가리 안 깨지는데. 도끼 일부러 맞은 거거든, 들어오라고. 이번 턴에 좀 잭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번 턴에 죽으면은 확 잭스가 풀리는 거고, 안 죽으면 개이득이고. 방해검 조심해야겠어요. 한 방에 갈 수도 있겠는데. 속도전을 할까? 이걸 밀어넣고 여기 궁으로 메워서 트리플 라인 여기 태우고 여기 먹으면 나쁘지 않죠 이러면? 왜냐면 아까 저 라인도 어차피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유리해서 밀게 되 크게 쌓이는 라인이거든. 이건가 형상 별로 안 밀려요. 아.. 이거.. 땡겼어야 되는데.. 지금 조졌다리.. 이게 안 땡겨지네? 아, 왜그래 왜그래 그거 안죽어 큐 타이밍 너무 좋았죠? 들어, 딱 들어올 때큐로 벗어나니까 치고 싶은 것도 못 치고 안죽죠? 올라 800원 아이씨 이걸 해? 이걸 해? 이걸 해? 아무리 내가 안만해 보였어도. 아. 아, 우리 잭스 죽으면 안 된다 안 죽으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나이스 죽으면 아아 아, 600원 느낌 살짝 드네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다 맞춰 g 큐. 버드락킬이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나 죽고 싶었다 한밀줄 있다. 대지용 나가나? 원피스를 찾았어요 원피스. 를 농담이고 새로운 콤보를 찾았는데 이미 공개를 했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또 여기. 이거 텔 타는 방향 무조건 넥서스 쪽이다 알아요? 텔 더, 떨어지는 방향 포탑에 타면은 무조건 넥서스 방향에서 나옵니다 t v 라면 TV고 아 잭스 쇼진이 조만간 나오겠는데 래도 포탑을 잘 먹어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Q 두번못 맞추면 제가 져요 한, 한 번이라도 한번 맞추면 내가 이기고 제가 유리하죠 어늘 400점 찍고 자겠는데 오늘? 아, 지금 이거 거의 밤샘이거든? 한다다 먹으면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달라 누가 컸냐 누가 못 컸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통은 붙어주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망하면 내가 망하면 붙어주는 편이고 내가 흥하면 붙어주는 편이고 그냥 보통 대부분 저는 다 붙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이드가 막 내가 이기는 챔피언은 난안 붙어. 팀은 그쵸 좋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좋죠 배우 <웃음> 정말 좋죠. 아 근데 아니야 팀은 안좋아 잭스 600원 갖다 바쳤어 엘리스가 엘리스가 <웃음> 600원을 잭스한테 갖다 바쳤어 원래 저게 더 망해야 되는건데 이러면 쇼진 타이밍이 나온단 말이야 게임이 끝나게 하자 저걸 완성시키게 두면 안됐는데 이거 먹고 근 우리팀 도대체 왜 아무도 전령 안 보는 거야? 스스로 먹어왔으면 돼. 전령을 미세 풀까? 방금 뭔가 방금 그랩이 나의 칼부를 먹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뭔가 그랩 나와가지고 칼레부를 먹혔는데 어, 뭔가 작은 늑대가 장능기 여기다. 아 X 여기 있네. 일회용이 아니에요. 아, 씨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 손 넘어 이 아, 죄송합니다. 어... 평켄이 일회용이 아니에요. 저도 준비해온 건 일회용이었는데, 까보니까 다양하게 쓸수 있더라고. 미주신와잘 <목소리> 못했습니다 따라오든가 왜아따라 <목소리> 어디가니 어디가니 와야궁있야 궁있으면 좀 진작 좀 큐라 응? 400점 복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누구 주제, 이거? 음... 일단 얘는 내 두꺼비 먹었어? 얘는 내 작은 늑대 먹었어? 얘는 아까 나한테 구멍 안 쏘졌어. 그니다 그쵸?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는 거죠.